펜을 이용해 미션 온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A6나 7같이 열이 많은 차종들은 식히는 시간이 제법 필요합니다 미션 온도를 떨어뜨리는 동안 다른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 후 바디브리스를 탈거합니다 전용 잭으로 지지한 후 변속기 마운트들을 탈거하고요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네요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리어 디퍼런셜은 최근 교체이 력이 있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라벤올 VSG 75W 90입니다 해당 차량의 디퍼런셜 오일 규격인 API GL4 또는 GL5 75W 90을 충족하는 오일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배출합니다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토크체결합니다. 주입된 오일인 라벤놀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아우디, 폭스바겐, 토센 전용 규격인 G055-145A2를 충족하는 오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오버플러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 진단기를 이용해 미션온 온도를 확인합니다 디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으니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팬 탈거 및 기존 필터를 제거해주고요 탈거된 필터에 위치하는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타선 슬러지를 다량 포집하고 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교체된 신품들로 오일팬 가스켓과 필터, 그리고 각종 볼트들의 모습입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팬을 클리닝한 후오일팬 가스켓과 함께 준비해 줍니다 오링에 신유를 바른 필터를 먼저 장착후오일팬을 달아줍니다 신품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고정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합니다 해당 차량의 오일팬 조임 순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마킹펜을 이용해 표시해준 후 지침서에 명시된 각도로 최종 체결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변속기 마운트들을 토크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ZF-8 정품 변속기 오일입니다 ZF-8 변속기의 경우 규격이 독자적인 관계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식 수입원을 통해 공급받는 정품 오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를 참고해주세요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2차 주입을 진행하고요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줍니다 신유가살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류로 크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니요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인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부위를 클리닝하고요. 탈거했던 바디 보리어스를 토크 체결합니다. A7에서 배출된 오일들을 샘플링한 모습으로 먼저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좌측이 기존 사용류, 우측은 신유의 모습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이 신유고요 마지막으로 미션 오일의 모습으로 좌측이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 시 나온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고요. 교체된 미션 오일 관련 볼트들과 필터,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d t 스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